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골반에 대해서 아 으쌰, 으쌰 해 줬잖아요. 그래서 피니쉬까지 연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으쌰 하면서 딱설수 있는 것까지가 내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젠 일명 참기름 씨앗이 짜기 그런 스윙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처음에 제가 손목파가 있었고. 허리 파가 있었고, 골반 파가 있었고, 그다음 무슨 파가 있었죠? 바로 어깨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깨 파까지 밀어내면서 내 몸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 쥐어짜내는 그러한 스윙을 배워봅니다. 그럼 어깨 파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처 할때 팔꿈치가 붙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하체를 든든하게 딱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 이거는 브레이크를 강화시켜서 어떠한 스피드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브레이크.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골반을 팍 돌리는 건 엔진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일명 첨가제, 자동차 첨가제, 뭐 불스 뭐 그런 첨가제 자 보세요 우리가 충분해요 여기에서 젖힌 다음에 골반만 확 당기고 양손이 오른 허벅지 올때 손목 딱 털어 주고 피니시만해 줘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공을 칠 수가 있죠 이렇게 탁 세워서 그런데 아 제가 그때 어깨파에 대해서 레슨 할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수와 일반인의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피니쉬를 탁 했을 때, 탁 이렇게 서 있어요. 똑바로. 아, 뭐, 본인은 선수야. 어, 본인은 프로고 막다한것 같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땐, 어,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교육 잘 받은 아마추어. 일반 골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 선출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골퍼는 뭐냐면, 여기에서 딱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볼때 등이 보이고 있잖아요. 자, 보면 오히려 지금 측면 카메라에서 정면 카메라에서 볼때 등이 보이는 이 라인이 나왔을 때가 진정한 회전의 정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젖혀, 골반, 서, 어깨, 이거거든요.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젖힌 다음에 골반을 딱 썼어요. 그러면 아직 가고 있죠. 가고 있죠. 그럼 어깨가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서지는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예요. 자, 봅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끝났죠? 자, 다시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여기에서 공을 치지만 저처 골반, 어깨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대한 레슨을 할때 어깨의 장점은 어마무시한 거리 하지만 단점은 거리를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게 단점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탁 서서 정면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등을 보여주는 정면에서 봤을 때그 정도까지 턴을 하면 진짜 선수 같이 보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자 저척 골반 때리고. 어깨, okay. 으, 으, 넘어지려고 해도 버텨야 돼요, 이렇게. 음, 응? 이때 뭐, 비녀 피니쉬, 뭐, 등글게 피니쉬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미 조금 그, 약간 트릭에 가까운 발목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채셨겠지만, 눈치를 딱 보면, 제가 발목 발 쓰는 거 보세요. 처음에 잘서 있는 거 같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돌리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한번 더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발목을 안 다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심하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지금 약간 열어놨는데 이걸로도 만족을 못해서 다운스윙 때 뒤꿈치 들고 한번 돌려요. 안 다치려고. 그리고 또한번 마지막에 돌려서 실제로 몸의 회전을 편하게 돌아가기 위한 제가 한번 발목 안 돌려 볼까요? 발목 안 돌려 보고 자 가봅니다. 그럼 전이거밖에못 돌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거밖에못 돌려요. 그러니까 공이 우측으로 밀려버리죠.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발을 반드시 붙이고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어꼭 그렇진 않다. 왜냐면 우리 패트릭 리드라는 우리 매스터스 챔피언도 있잖아요. 그선수막발난리나요 들썩거리고 막 버버 스 난리 나죠. 중요한 건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흔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발을 약간씩 움직여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저처 그리고. 골반, 펴, 아니면 때려, 그리고 어깨. 그러면, 좀 멋있어. 이 생각하면, 좀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일단 멋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시비부터 쓸 때, 우리 옛날에 제가 연기 많이 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부터는, 빡! 어깨로 쫙 밀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 힘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세게 안 치고, 세게 는안 치고 좀 묵직하게 한번 쳐본다고 생각할게요. 저혀 골반, 그다음에 때려 어깨. 쭉 어깨를 더 민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랬더니 뭐 방향성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어, 몸이 힘든 느낌은 250m를 훨씬 더 치는 그 느낌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 사실 세게 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깨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어, 옥천도룡기 하면서 어깨파를 소개했는데 어, 본인 어깨파라고 막 어, 저한테 막 강조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스윙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딱 골반파까지만 하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스윙을 다 알려드려야죠. 옥스윙, 공 가운데, 그 다음에 안쪽에 빼고 그 다음에 어깨쭉 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깨를 내면 골반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 있고 그리고 힘쓰는 것 비해서 거리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 밸런스에서 스윙을 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저쪽 서에 대한 습관 또는 숙달 그런 게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 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스윙의 가장 큰 특징은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옥 프로치를 할때 다시 한번 어깨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가볍게 접근하세요. 지금껏 배웠던 거. 어, 막 이거 지금 뭐 골반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막 죽겠는데 이거 또 뭐가 또 나타나?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자, 약간 사이드 블로우 보는 척. 그리고 골반 때리고 어깨 밀고. 그럼 나중에 이 4대 문파가 왜 중요하냐면 젖혀 때려 또는 젖혀 서 젖혀 골반 젖혀 어깨 이네가지가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스윙을 할때 하나의 트리거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젖혀, 발버 뭐, 젖혀, 골반, 무슨 뭐, 때려, 피니쉬, 이런 식으로는 다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배운 거, 젖혀, 어깨를 한다고 하면 골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젖힌 다음에 어깨만 미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깨만 민 거예요. 딱. 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젖혀 하고 그냥 어깨만 민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골반이 안 돌겠습니까? 자 보세요. 저쪽.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중요한 포인트는 꼭네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도 있어요. 야, 이병호이가 만약에 아 만약에 얘가 마지막 레슨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겠구나. 아이고 그랬어요.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은 정답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다 됐고요. 지금 아 50일 동안 훈련했잖아요. 30일 동안 훈련했잖아요. 35일 동안 훈련했잖아요. 뭘 생각해요. 그냥 때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틀림없이 레슨을 하는 날이 곧올 거예요. 그게 제 골프 철학이니까요. 아셨죠? 정말. 아 특히나 뭐 어떠한 디테일한 동작 말고 다운스윙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우리 그 어그로 레슨에서 제가 드렸었고 여러분들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어깨만 사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어깨를 밀면 왜 마지막 단계니까 그러니까 꼭 오늘 레슨도 무시하지 마시고 비중을 둬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움 될 겁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pgalee gmail.com으로 꼭 영상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고 일반 질문은 영상 아래쪽에 그냥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